<목소리> 어, 나, 나, 나, 나, 나, 안녕하세요, 러스토리 노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볼게요? 제가 오늘은 타박스 20주년 기념 파티에 초창이 돼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키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드레스 코즈는 이렇게 그린 앤 화이트라고 또 해가지고 또 신발도 이렇게 양말도 이렇게 스으로 이렇게 이렇게 겨프티 스카프를 매줬고 이렇게 또 수박 피치 타워를 들어가 있이가방들게 넣어서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같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에버랜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에버랜드에서 볼게요, 여러분. 안녕. <웃음> 짠! <웃음> 뒷문으로 또 처음 들어가보네. 아직 이번인데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직원 전용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얘 어, 이름 뭐였더라? 야르스다. <웃음> 배우리. 아 미안, 야르스다. 화 안녕하세요. 화 화. 동영상이 짠. 20주년 파티에는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동안 출시된 m d 며 헤어리스타며 저기 책 그림도 있네요 뿅 드릴게요 여기 어가요 이게 뭐야? <웃음> 짠! 오 당첨! LED 뭐. 어... 어... 아, 사사시. 네. <웃음> 뭐라 그랬더라? 이 무슨 스타벅스 첫 농장에서 그한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짠! 방탄소년단도 먹어. 스타벅스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에버랜드에 스타벅스 매장이 생겼습니다 에버랜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MD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!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<웃음> 트너만을 위한 이런 어 인형을 또 선물로 주셨답니다 또 스타벅스 탭 이건 왜 준거야? 부체는 너무 좋다 화이트 타이거 프라푸치노왜요 여기는 이거는 에버랜드에서만 파는 흑당 음료구요 흑당을 먹는 이유가 사람들이 타피오카 때문에 아니야? 근데 타피오카가 없으면 어떡해? 저도서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<�those> 맛있다 흑당은 커피 비. 이거는 뭐야 이름이? 매직팝 스플래시피지요 입니다 여기 안에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우리 다 같이 이거 쏘다니. 터키네 발이. 안녕. 트리스프레스 첫낚입니다 여러분. 트리스프레스는 제 끝에 타이트해. 저 먼저 봐. 이제 한번 떨어져?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야 여기여기 여기. 떨 시티 익스프레소 아닙니까 <웃음> 역시 <웃음> 짠 다시 예쁘게 다시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노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썸머리 <웃음> 네 저들 라이온킹이 또난리않니 요즘에 나 그랬냐 방충전유이 요르르르리 유르르르리 리리 유르르르리 리리 Yeah. Okay. 아 맨디 안좋은데 yeah. 자리 제일 구린데 안좋네 <웃음> <웃음> 우리 토끼들이는 잡아 오키는거 <웃음> 아니야? 걔는 어이 잡아오고 있는 비행기 타고 오지 <웃음> 얘네? 어 비행기 타고 오지 비행기 타고 오지 야 비행기 타고 오지 왜 방주 몰랐어? 왜와지 몰랐어? 웃어? 어야 기절했어 더워가지고 가죽이야어디나 이거 왜안보여 여기 밑에. 스모그를 찾기야. <웃음> 루스벨리야 저희 선배님이 제가 후반 때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음 왼쪽에 앉아야 되겠어요. 왼쪽에, 그렇죠.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안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네. 홀딱 젖어 이거. 홀딱스야. 난 몰라. 진짜 홀딱스야. 난 분명히 얘기했어. 그래, 다도내다 나나 했어. 나손났어야 나만 뒤집어지게 맞았네. 어, 내 잘생긴 얼굴 다. 아, 어? 그래, 맞았네. 슬러시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난 목낼거야 <웃음> 가위바위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탄산이 들어있어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. <웃음> 아. 재밌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, 해주세요.